맞았소. <웃음> 이렇듯이 설레물 적에 흥보를 살릴 무슨 하나가 내려오겠다 내려오겠다 내려오겠다 쭉 <웃음> <좀> 내려온다 쭉 <웃음> 하나 <중간 웃음> 철거절 n down, turn d 그 w n t u r 맞아 새고리 t u 게 n d o 다 n 고리지 n 게 o w n turn d 찾아 n t u 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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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더 끌어주면 돼 아하 시작 아하 아하 아흐 하고서 한장더또 그럼 아하 아하아 해서 네장다 가서 그다음에. 만어어으으 하고서 한장더 끌어주면 되는 거야 시작 으어, 으어, 어, 으어, 으어, 으어, <activities> 하면 차, 총 정리가 돼. 저기 조기, 뭐야, 뒤에 끌어주어거 하나, 둘, 셋 장단 그러니까 일곱 장단 일것 같아. 일곱 장단, 시작. 아하, 시작. 아하, 이렇게 해서 두 장단 아. 가서. 아하, 아하, 아하, 뭔네 장단이야? 시작. 아하, 아하, 으 이렇게 해주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어어어 으으 으, 시작. 그 으, 으, 으, 그 으, 으, 으, 그러니까. 으, 어 right.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가 8장단에다가 9장단, 10장단, 어, 11, 12장단이네. 짧게 할 때는 그래도 좀된거 같아. 아니 그렇게 해야 돼. 지르게 빼야 돼. 왜냐면은 이거를 제이 처음에 선생님이 녹음을 해주시고 그냥 막다 뽑으니까, 너는 뒤에 하나도 그런 거다 없냐? 그냥 그렇게 뼈만 하면 어떻게 뒤에 그게 저기 해야지? 막 뭐라고 오셨어. 이렇게, 네, 이렇게 삶만 네, 네, 딱, 네. 이런 교육만 딱할거고 아까 내가 그거, 뒤에 느리고 이런 걸안 하니까, 삶아, 네, 네. 팀, 혼났어. 네. 그래서 그런 말쏙 뽑아서 그런 말 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연부를 그렇게 한번 쓰가 니지 막, 뒤에 이렇게 길게 느리고, 좀 이런 게 있어야 풍성이, 해지 뭐야! 하고 혼났어. 네, 네. 그래서 삶아, 쏙 뽑아서 나는 그렇게 했어. 만난 데만, 그래도 그렇게 혼났어. 아, 네. 길게 <웃음> 빼고, 느릴 때는 매를도 해야 돼. 그 말이 잘지요 다시 하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네. 아 열두 12, 장단으로 만들어야 돼, 거기를. 아 장단수를 적어놔. 음, 그러니까 늘, 늘이 뺀 것들이 이렇게 길게 뺀 것들 때문에 장단수가 늘어나 어, 다시. 예, 합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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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론만 해양삼천 시기론만. 좀 나오는 성음이 아, 칭찬들었. 왕비전하 수재연시다 왕비전하 수재. 좋아 세자조하 수천주 세자조하 수천주. 저하 수천 저하 수천주. 저기 옛날 연보를 잘하시는 스님들 들어보면 요런 성음 나와. 세자, 세자, 조하, 수천주. 세자, 조하, 수천주. 국태민 한봄 윤전. 국태민 란본 윤전. 남우와 미타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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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지고 나니 곰곰 곰치고 나니 이댁게 동양 맛소 이댁게 동양 왔소, 네. 이 댁에 동냥 왔소. 네. <웃음> 잘하는 거예요 잘하셨어?